아, 그런 식으로. 네네. 이거을어디서거 <웃음> 그거를. 그거를 팔아요? 승민 농장? <웃음> <웃음>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우와 이게 뭐예요? 처음 보는데? <웃음> <웃음> 저, 자전거인데 자전거? 네, 자전거로 만든 겁니다. 근데 삐죽삐죽한 게막 무서워. 하하하하. <웃음> 자칫심조심하십요 어, 삐죽삐죽해. 네. 우와. 이걸로 뭐 하, 뭘 하시는 거예요? 감자 이렇게 중앙에 비닐을 찢어주는 겁니다. 감자 중간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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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홈 구멍이 났죠? 네. 네. 비가 오면 이게 눌러지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오목해집니다. 음. 그럼 비가 오면 이 구멍 사이로 물도 많이 들어가겠죠? 음. 네.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수분 그 관리 하기가 훨씬 용이 한 거죠. 아. 네. 그럼 저 나중에 수확할 때 뜯나요? 한번 뜯 드릴까요? 아, 여기서부터 당기면 이렇게 톡톡톡 뜯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양쪽에서 비닐을 당겨 버리면 쫙쫙쫙쫙 그냥 그대로 반층씩 쫙 갈라지겠죠 아 그러면 뭐, 뭐 요즘 일, 일선도 많이 부족한데 남자든 여자든 다 비닐도 같이 벗길 수 있고 힘도 덜 들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리 비닐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네 수거 <웃음> <웃음> 어디서 팔아요? 승민 농장? <웃음> <웃음> 집에서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. 자전거 하라고 하셔가지고. 아그 위에 위에가 지금. 네. 한쪽, 한쪽 길고 짧아요? 짧아요? 이렇게 어, 똑같이 짧아 버리면 일하기 힘들겠죠? 이런 식으로 자전거 는 여기 있지만 바깥쪽에서 이렇게. 아 바깥쪽에서. 예, 네. 잡기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? 아. 짧으면, 요렇게 가야 되는데. 어, 이게 가야 되는데. 예, 기니까. 여기서 잡고, 그냥 그대로 밀기만 하면, 그냥 가는 거죠. 아, 네, 이렇게. 어, 거금 잡는 게 아니고, 이쪽을, 이쪽을 잡고. 예, 여기를 잡고. 요게, 요쪽을 딱 잡아, 잡고. 예. 그냥, 이렇게 잡지 아니, 않아도. 높게 잡으면 팔이 아프겠죠? 예. 이걸 잡아서, 혁대. 아, 배꼽, 배꼽 있는 자리에. 여기다 놓고. 요게 그대로 밀면 됩니다. 그대로. 아, 요렇게 밀면 되는 거구나. 예. <웃음> 와, 대박. 이러면, 이제 비닐이 홈이 생겨가지고 네. 잡아 당기면 그냥 나중에 수확할 때 끝에서 잡고 한쪽 편만 쫙쫙쫙쫙당기면 그냥 반탁 갈라집니다 이야 <웃음> 일수로확 덜어지네 훨씬 들죠 남자 여자 뭐 누구 할거 없이 다이 비닐 벗기는 작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날이 지금 꽤 많아요? 많죠 <웃음> 어... 뾰족뾰족하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요? 양철로 된 일자가 되어있는 이 철판을 응. 그냥 그대로 자르는거죠 이런식으로 아, 다자른거예요네 자르는 자른거죠 아 잘라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어... 아 이름은 뭐라고 해야 돼요? 뭐라고 할까요? 하나 지어주십시오하하하하하하 <웃음> <필요. 웃음> 찌지니까 네. 찌니? 하하하하하하아이디어상품이네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예예 <웃음> 마늘이든 양파든 뭐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찢어놔도 되고 뭐 여러모로 쓸 때가 많습니다. 지금 키우면 좋은 게 뭐예요? 저희는 전부 다 이게 모래기가 많은 그 땅들이기 때문에 비닐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이 비가 올때 어 빗물이 안에 잘안 들어가거든요. 비닐 씌워 놓으면 근데 무게감을 조금 더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치도 한개 달아 놓으면. 아이디네 네, 여기 가벼우면 음. 그 찢어지긴 찢어지는데 이렇게 중간에 홈이 안 생깁니다. 음. 그냥 찢는 게그 목적도 있지만 음. 찢으면서 요 무게 때문에 이렇게 눌러지겠죠? 홈이 생기겠죠? 음. 그러면 오늘까지 지금 비가 오면 빗물이 안쪽으로 고여서 요 찢어진 자리로 그대로 밑으로 스며들겠죠? 음. 스프링클러로물을 푼다든지 이제 비가 왔었을 때이 두둑 안에 그 한참 감자가 이제 왕성하게 이제 굵어질 때쯤 되면 그 수분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응. 그때 그 중간 쪽에 이렇게 찢어 주시게 되면은 두둑 안에까지 골고루 수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감자가 훨씬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응. 야 슈퍼 농부가 이걸 만들었대는데참 <웃음>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?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일손 부족하고 할때그 이걸로 사용하시게 되면 그 수확할 때도 아무나 다할수 있고 뭐 속도도 훨씬 빨리 할수 있습니다. 일하는 속도도 빠르게 하고 능률도 훨씬 올릴 수 있죠. 능률 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걸 생각해냈다. 네. 그리고 어 이렇게 한번 찢어놓음으로써 이제 비가 온다든지 쿨러로 물을 돌렸었을 때 어.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간다? 네, 물이 들어갑니다. 야 그러면, 일석이조네, 일석이조. 네. 안 그러면, 여기에다가 이제 점적 호수를 중앙에다가 이렇게 깔면 되죠. 아. 예. 네, 그러면, 요 사이로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, 물이 들어가겠죠. 아. 예. 네, 지금 저희 올해는 점적 호수를 안깔 예정인데, 이제, 아... 그, 조금 만생종, 두백이라든지, 백감자라든지 조금 작기가 긴, 그 감자를 할 때는 여기 이제 점적 호수로 깔거든요. 음. 예,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똑똑 떡떡 떨어지면서 양액이 그대로 소독 중앙으로 들어가겠죠. 아 역시 농사는 식품농부한테 <웃음>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특히 이런 이런 제품은 예. 세상에도 없는 제품 같은데 <웃음> 이거 해가지고 저기 어디야 아마존에 올려야 될것 같아. 호미 <웃음> 다음으로, 호미 예? 다음으로 히트칠. 어쨌든 이걸 보시고 따라하셔서 네.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네.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우산TV는 <웃음>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Here we go.